친구들 안녕 쌤쌤 주산 쌤 하루 3분 주산 13일차 5 0이 넘는 수에서 보수 짝 머리 꼬리 모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세 문제 나가는 거 천천히 따라 해보세요 이게 종합이니까 요 부분 이하면 해큰수 더하기 다할수 있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하겠습니다 엄지 검지 털고 저는 기준점 여기서 잡을게요 이래 자리죠 자 <웃음> 숫자 잘 들어 보세요 손동작도 잘보시고요27 15더할수 없으니까 앞자리 올리고 보수 빼 줘야죠 그 다음에 18 하겠습니다 자10 여기서 해줘야 되죠 자18더할수 없으니까 앞자리 올리고 보수 빼주고 다음 17을 넣겠습니다. 17 이제 잘 보세요. 또 17을 넣겠습니다. 10 놓고요. 여기다 7을 더할 거예요. 더할 수 없죠? 그럼 앞자리 일단 올려주고요. 자 5가 내려왔을 때 머리 꼬리 하라 그랬죠? 7에 대한 꼬리 2 올려주세요. 그럼 답이 294. 다음 13, 13, 29. 앞자리 올리고 보수 빼주고 이 부분은 쉽죠 자 다음 14를 놓겠습니다 10 동시에 내려 주고요 자 4. 여기서 4를 할 거예요 4를 5를 활용하면 되죠 살짝 1을 동시에 내려주세요 자 그다음 또잘 보세요 26 26을 놓을 수없으니까 앞자리 일단 올리고 자 5가 또 내려왔네요 6에 대한 꼬리 1을 올려주세요 자 그다음 여기다 8을 더해 보겠습니다 이건 너무 간단하죠 더할수 없으니까 앞자리 올리고 보수 빼주고 하니까 얼마죠 90자 마지막 한 문제입니다 잘 천천히 잘 따라 하세요 16 16 다음 17을 놓겠습니다 시7더할수 17. 없죠 앞자리 올리고 5가 내려왔으니까 7에 대한 꼬이2 여기 잘 보세요 2그죠그 다음에 또잘 보세요 23을 넣을 겁니다. 넣을 수 없죠. 5를 활용하면 되죠. 2의 짝3 내려주고요. 23 3을 할 겁니다. 자 여기다가 6이 남았네요. 3의 5를 활용해서 3의 짝 2를 동시에 내려주세요. 거기다. 이번에는 또 28을 할 겁니다. 28자더할수 없죠. 더할수 없을 땐 일단 앞자리 올리고요. 8을 해줘야 되니까 5의 짝 아, 8의 꼬리 얼마죠? 3이죠? 3을 올려주세요. 네. 그 다음 13을 더해보겠습니다. 13, 이걸 활용하면 되죠? 3의 꼬리가 얼마죠? 3의 짝 얼마죠? 2죠? 동시에 내려주세요. 그럼 97입니다. 자, 오늘 이세 문제 아주 중요하니까 잘 따라 따라서 연습해보세요. 친구들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!